맛있어 보이잖아요 <웃음> 고기, 그거만 들게 고기요? 응 이거만 넣. 예. 마늘을 좀 넣고. 뭐예요, 뒤에서? 음, 맛있다, 거. 그. 설탕 조금 넣고. 야, 아, 운동이 그래. 들었어요. 마늘 차보자. 네, 대체래. 꼬들꼬들하게 먹고. 오쒸! 이거 봐요. 괜찮네, 이거는. 좀 많이 들어와도 괜찮아. 엄마 어, 자랑가 봐야지 우리 아들이 요리해서 짠나네짜장야두 개, 딱두개 하면 되겠다 응 일단 물, 물 끓일까? 맛살도 넣고 물좀 부어주세요 응 음, 건더기도 넣어줘야지 아니 안돼 왜? 이거 다 들어갔으니까 아넣 놀래 물다부서버렸어 응? 아니야 다안부숴어 이것도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게도 보, 맛있어 보이네 아. 내려놔 이 내려놓고 물어올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니 됐어 그만해 맛있어 보이죠? 응 맛있나 봐야지. 맛있다니까. <웃음> 면, 면 어디 있지? 여기 있잖아. 음식 만드는 게 힘든 거요. 힘들어. 그냥 한번나도 끓이게. 내가 괴롭혀 주면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더잘 끓어. 어여 이거라. 아. 뭐내 어, 젓가락 어디 있어요? 맛있어! 음? 그래서 내려놓고 음. 뭐. 음 맛있겠네 음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잖아요 <웃음> <웃음> 아 퍼지기 전에 빨리 내가 덜어드릴게요 음 응. 조금만 줘 조금만 응. 이걸로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응? 많은데 그런만 줘 요만큼만 응.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네. 응. <웃음> 남의, <웃음> 효자면 레스토랑 갔어야지. 나매 <웃음> 그래가지고. 짜장면 해야지. 어? 이렇게 퍼주고 안 가서 받아 먹고. 어이고 <웃음>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김치를 이쁘게 썰어왔네. 이거 오징어 김치. 아. 그 오징어 그거 김치 말이 김치. 많이 드세요. 나는 그냥 여기 뭐야 프라이팬에다 그냥 먹으면 되겠네. 음, 음 맛있네. 맛있지. 음. 그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 무말랭이가 들어가고 되게 오도도 오도도 해. 난 그냥 여기다가 더안 드셔도 되나? 음. 아, 김치 먹어봐. 아뇨, 이거 아버지 좀 갖다 드릴까? 아니야. 김치 좀 먹어 마우도도국 진짜 짜장면 집사 갖고 온 짜장면 같은에 소금 많이 써갖고. 그죠. 음. 음, 칠리소스 있으면 칠리소스 넣으면 더 괜찮은데 맛있는데 매콤하게 오제오죽거리네와 음. 음. <웃음> 이거 오징어 오지마, 오징어라고? 아니요 오징어도 있고 저기 무말랭이 넣어서 그래 와아아 아, 오늘도 그냥 페라라니 아들이 끼려준는 라면을 먹었네요 왜 근데 힘이 없어 음? 아넌 배불러